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를 세번 했어요. 왜세번 했냐 하면은, 묵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색깔을. 그래서, 인사도 세 번. 근데 요 묵을, 어, 이렇게 말려가지고, 묵 볶음도 하고, 무침도 하고, 냉국도 하고 하려고 세 가지를 했네요. 근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하면은 색깔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이제 한번 썰어 볼게요. 이게 무게 5일장나 샀어요 집에서 써서 해도 되는데 에, 무, 색깔을 여러가지 사야되니까 청포묵가루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샀네요 이거는 청포묵이에요 달달달달 떼네 이거는 도토리묵보다 더 찰져 아 느, 이거 써는 느낌이 너무 좋아 찰져서 이렇게 놓고 또 하나를 포개 이거는 다 찰죠? <웃음> 이거는 얼갱이 물하네, 얼갱이 무 얼갱이 묵 아, 이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됐어요 55도 온도 말리면 이제 꺼내면 되니까 아, 이렇게요 묵이 다 말랐어요 까실까실하게 안전히 말랐어요 3분의 1 정도 요거는 잘 보이지 않죠 투명해져가지고 이게 청포무 이것도 3분의 1 까슬까슬하니 음. 음. 아, 세가지 색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불려 놔야 돼좀 응. 무게 이렇게 불었어요 한 3시간 지금 담가놨는데도 이렇게 뻣뻣하네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고 보들보들해졌어요. 찰랑찰랑. 엄청 쩐닥거려요. 음. 이정도 뒤치면 돼요. 부드러우면 돼. 찬물로. 넣고, 김을좀 잘라놓을게요. 파 조금. 마늘도 조금만. 설탕도 좀 넣어주고 식초도 이거 두배 식초니까 조금만 넣어야 돼 깨도 넣어주고 후추도 좀 치고 참기름 후춧가루도 좀 넣어주고 간장 조금만 더 넣어야겠네 마지막에 김가루 아, 무굴요. 이렇게 말려서 예, 무치니까요. 되게 부서지지 않고 쫀득쫀득하니 맛있네요.